안녕하세요 저는 개코라고 합니다 아.. 오늘부터 다이어리로그를 이 화면을 이용해서 찍을거고요 <웃음> 보통의 인사 때랑은 음, 좀 다르게 할거에요 음.. 그리고 존댓말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존댓말을 하면은 좀더 친근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웃음> 아 원래 이거 게임 연재를 게임 연재는 너무 구식이지 이제 예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능으로 만들기도 힘들고 1인 크리에이터라는 거는 정말 힘들어진 것 같아 어, 요즘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어, 다들 따로 영상 편집자들을 또 구하는 추세고 게임을 아무리 재밌게 한다고 해도 소문도 없고 입지도 없으면은 찾아오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유행을 타다가 내가 누군지 알려줘야 되는데 나는 365일 일한단 말이야 오바에서 얘기하면은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게임 연재는 이제 제쳐두고 하루에 5분 이상 아 5분 이하로 이제 투자를 해서 다이어리로그로 이렇게 입을 털면서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일은 뭘 할지 뭐 그런 사소한 것들을 얘기해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요즘에 유행을 하더라고 브이로그에가, 브이로그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참 재밌게 보고 있어 일하면서 새벽에 뭐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제 협업 해가지고 외국인 에는뭐 한국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면서 한국인 그 본인 채널의 사람은 걔랑 얘기를 하면서 뭐 문화적 차이라던가 뭐 그런거를 또 얘기를 해주고 서로 노는 모습 보여주고 아니면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비디오로그를 해서 어떻게, 얼만큼, 어떻게 생활 하는지 또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저 사람하고 나랑은 정말 사는 세상이 다르구나. 같은 한국인인데도. 나도 저렇게 똑똑하고 일 잘하고 했으면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저러고 있을까? 라고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근데 안 되잖아. 아, <웃음> 난 이거. <웃음> 하... 요즘에 게임하는 그게 신작 게임이 나오면 정말 재밌어 했거든, 옛날에는. 요즘엔 방송을 하면서 그게 생겼더라고. 누가 구경하는 거를 안 해주면은 게임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유튜브를 하잖아? 유튜브를 해도 게임을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 덕골도 없고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이걸 꼭 얘기를 해야겠어 이제부터는 좋아요 구독 꼭 잊지 말고 꼭꼭 꼭 눌러주세요 안 누르면은 어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아 어, 그것을 누르면은 너는 몸짱이 되고 천재가 되며 로또 복권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0.1%가 아마 늘어날 것이야. <웃음> 어, 오늘 딱히 주제는 없습니다. <웃음> 하, 이 게임을 하기 전에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오늘 주제는 없다. 오늘부터 다이어리 로그를 찍을 거라는 예고편에 불과하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짧게 끊고 가도록 하겠다. 내일 다이어리로그도 기대해라 난 이만 간다 아디오스